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대구포예요. 대구포인데 가운데 이거 씨, 그 뼈, 이거 다뺀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볶으려고요. 이거 한번 살짝 씻어야 돼요. 고추장. 한 수저. 간장. 한 수저만 하고. 올리고당. 올리고당 다 됐다. 다 넣어야 되겠다. 두 수저 반 정도 됐네. 들기름이에요. 들기름. 식용유 한, 조금만 넣고, 마늘. 조금씩만 넣어줘야 돼요. 저기, 열마안 돼가지고. 매실청은 조금 넣어줄게요, 매실청. 한 수저만. 음, 맛나보러 이렇게 끓으면요, 불을 약간만 줄여야 돼 이거는. 이건 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볶아줘야 돼요. 이때는 고춧가루를 여기다 조금 더 빨갛게 넣어주고 살살 약불로 조금 더 볶아줘야 돼. 익었겠지? 아, 음. 뭐 뭐대단한는 이유는 그래. 아 <웃음> <웃음> <한번> 먹어볼래 하나? 음. 막. 번 먹어봐. 익었나 봐. 이 음, 익었네. 불 끌게요. 지금 이거... 익었어요. 네익었다 익었어. 음. 괜찮지? 어, 맛있네. 맛있어? 계속 음소소소소 뿌려서 참기름도 소소소 뿌려서 하나 더 먹어볼 거예요. 맛있어요. 지금 뜨거우니까 좀 부드러운데 식으면 이게 좀 딱딱해져. 딱다다 먹어볼 거야, 접시에다. 어퍼. 왜 맨날 어플해, 너는? 맨날 어푸는 것밖에 몰라. 대구포요. <웃음> 대구포를 이렇게 다 볶았어요. 나이 대구포 볶을 때는 선글라스 안 썼어요. <웃음> 지금 인사하려고 쓴 거예요. 2019년에는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즐거운 한 해였어요. 그리고 또 2020년에도 여러분들과 더 즐거운 한 해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노래 한잔 할까요? 그는 전라도 오메가 아싸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녀는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기 오메가 나는 좋아 미치게, 좋아보라, 땡큐! <웃음> 이제 2020년도 즐겁게 보내려고 이렇게 했어요. 어, 감사합니다.